Okay, 그러면 g 프라임에다가 3을 넣어주자. f 3은 뭐다? 7이다. f 프라임 7은 뭐다? 뭐야? 뭐지? 아 됐고, f 프라임 3이 0이니까 어차피 0이 되네. 0이다. f 3로는 0은 g 프라임 3. 게 f 3이보다 7이다. x에다 3로는 3이다. 그러면 4. 플러스 G3. F프라임3이 뭐다 1이다. Minus 1, plus 1. 그러면 G프라임4, G프라임3 플러스 1-G3이라는 건데, 여기다 3을 넣어봅시다. F3은 뭐다 7이다. F7은 뭐다 5다. G3. F3은 뭐다 7이다. 3, 4. 플러스 3. 그러면 G 3은 2분의 1이네.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네 1이 아니라 그럼 틀린땡3번 확실히 다? 아니요 4도3 4 0네네0죠1 이거 섞어서 물어볼 줄은 몰랐죠, 그죠? 네.